안녕하십니까? 4월 20일자 해외선물 원기 중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차선물 이원기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뉴욕증시 3대지수는 미국의 마스크 의무 착용 무효 결정에 힘입어 리오프닝 기대감이 증폭되며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유가와 금가격 하락 역시 최근 긴축 기조로 잔뜩 움츠린 투자심리 회복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다만 금리 인상 기조도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다는 점 또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넷플릭스 구독자 수가 20만명 이상 감소했다는 소식이네요. 이 소식으로 주가는 시간회의장에서 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가입자 대거이탈과 최근 구독료 인상을 감안한다면 실적이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연 넷플릭스가 이 정도로 쉽게 흔들릴까요? 고무 먹잇감이 되기에 넷플릭스는 아직 너무 건강해 보이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들께서는 HTS 화면번호 4015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나삭은 매수 63% 매도 37%로 여전히 매수 우위지만 다소 약화되는 양상이네요. 원유는 매수 94% 매도 6%로 과매도권에 새롭게 진입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4% 매도 96%로 아직 탄탄하게 매도 과열 분위기를 이어가네요. 오늘은 금과 원유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인한 리오프닝 기대감이 이제부터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3,730포인트에서 14,300포인트 사이에 박스 움직임이 예상되고요. 원유는 105.5달러 부근에서 강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금은 1945달러 부근에서 여전히 지지가 강하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은 매도 과일이 지속되는 만큼 저지선 위주로 살피셔야겠고요. 원유는 과매수 국민인 만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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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sh you me today, good bye.